팔토시 옛날 사랑. 팔토시가 어떻게 옛날 사람이야저 수전링징 있어서 지금 낀 거예요. 오른쪽. 오른쪽만 수전링징 쓰거든. 하루 지금 차갑다. 순시이가 왔다며 아주. 볼 거지 얼굴. 잘못했다고. 내가 같아. 올 거라고 했지. 내가 올 거라고 했 일단 나 우리야 등이야 나 한번 해. 어 정말가. 이은 이거 저 보세요. 아니 팔 이거 걷어야 돼요. 아니야 아. 어? 팔가락, 팔가락, 팔가락 해야지. 아. 해야. 이게 하는 거예요? 이거야? 진짜? 이거 아니야? 둘다 돼. 아둘다 돼? 못하는 뭐, 줘 어딨어? <웃음> 근데, 응. 둘다 됐지만 대부분의 인간은 손해껴아 손에 껴? 어. 아, 뭐야? 아니 설명서 같은 것도 없고 뭐야? <웃음> 야 뜯었어! <웃음> 님 그런 좀아니까 이거는 어디 건데? 비싼 거? 아니 비싼 거.. 싼 거면 그렇게 되는 거야? 아니 이거 아니야? 아니 난 손에 끼길래 양말을 이차 사는 거 있는데 <웃음> 어떻게 해? 너? 이거 아니었어? 아. 그냥 여기 드자. 아 여기다 올려주지 마세요 지금 틀한 냄새 나 지금. 아니 뭐래 아니야 어? 아니야 이거 다시 제 손이 어떻게 뛰요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아, 근데 손이 저 손이, 손이 이렇게 뛰어. 안 두꺼운데 아, 그냥 피하잖아 손이 이제 <웃음> 싫었었잖아 저 기억부터 따 드셔 더비 이거 제일 잘못한 거예요? 응 이게? 아 진짜 개박 칠드 어, 죄송해요 동이 제가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여드렸네. 김뻔뻔 네. 씨. 최찬이 욕안 하는 게. 어 그랬어. 야, 야, 어? 야 이름이 선우 머었는데어 잘못했어 이렇게. 아, 아, 죄송합니다. 아 죄송합니다. 잘못. 죄송합니다. 아 빨리 사과해. 응 선우 잘못 다 사과하게 넣어보고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잘못했지 나하테알아 그저 그저. 어 뭐야 나 이런 거 진짜 너무 힘들어. <웃음> 아멋쓱 <머스. 웃음> <웃음> 누가 반스타킹 <방> 아니야? <웃음> 어머 뭐야? <웃음> 저 <긁적>. <웃음> 어. <웃음> 이게 더하아 <하나>. 머쓱 <웃음> <웃음> 이게 더하아 땅땅이 너그 어디서 배어 <웃음> 어 요즘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야? 이런 거안써 코스모스 <웃음> 코스 머스타드는 뭐야? <웃음> 머스타드 그러니까 머스타드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어. 아너 아, 아, 이거 어떻게 하는거냐 지금 아이 이거 엄지발가락에 들어갔다 나왔다고요 지금 지금 봤다고요 미안 아니 <웃음> 아요 어, 아니 평소에 발가락 양말 애용하세요? 안 하시잖아요 네. 집에 없잖아요 죄송해요. 근데 왜 이거 가리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? 발가락 양말이한번 신으면 진짜 편하게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의심는들로 <웃음> 지내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내가 한번끼게 내가, 어, 뭘요? 이거 그건 너한번 껴보고 싶었던 거였죠 그냥 근데 누가 그랬어 진짜 발가락 양말이한번 신으면 헤어날 수가 어, 나 평생 싫어 근데 나는 사실 양말 신는 것도. 아, 싫어 너 같고. 내가 준 승발 양말이나 신는데요이발 신는 것도 사실 싫어요. 나 맨발, 맨발로 있는 걸 좋아하는데. 아, 뭐 자연인이야? 어? 나 진짜 발이 답답한 거 싫어요. 어, 뭐잘 어울린데. 선우야, 새로 사줘 그래, 너 새로 사고. 아, 원래 이렇게 살짝. 얼룩말처럼 하는 건가요? <웃음> 아, 이게 뭘스코처럼 이렇게 돼가지고, 이게, 그런가? 이거 한쪽밖에 없어요? 두쪽 다 있죠. 두쪽 하면, 하면... <웃음> 아니, 괜찮. 평생 끼우고 아니실 거야? 아니, 아니. 부어, 부어인데 뭐. 아, 여기다 올려주 말라고요! <웃음> 아, <그렇지. 웃음> 저한테 올려주 말라고요. <웃음> 찬이 너, 진짜 너 보살이라고요? 고살은 아니고 제가 더 기독교기 때문에 있는 이좀 시간이 됐는데 아니 아무튼 제가 인내심 강한 거죠 맞아요 아 승준 이 얘기하라고요? 그러면 좀 나아질 수도 있겠네 승준이가 누구야? 친구 생겼냐? 너 빨리 이거 해안 머스틸러 어머 그만하세요 l 스틸러 VL 끝나고 찬이 형한테 안 왔냐고요? 넣냐, 저 VL 끄자마자 바로, 바로 문 열고 도망 나가는데 엘리베이터 느려가지고 잡혔어요, 엘리베이터 앞에서. 그래서 혼나고 선서 썼어요. 이제 이런 말잘 들어야 돼요. 진짜 빠르게 도망 나가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뻘쭘하게. 엘리베이터 문인 척 했는데 들켰어요